이 영상 보면 은 2021년도 트렌드가 뭔지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말에는 다음 년도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. 책들 중에 목차들을 좀 뽑아서 2021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 트렌드 정리입니다. 첫 번째는요. 위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가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위생과 안전이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내용이에요. 여행과 안전에 대한 우선인데 최근 뉴스에서는 면역 여건에 대해서 백신 여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음, 우리나라도 2021년도 2월달 정도 되면 이 관련돼서 어, 여행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또 생소한 단어인데요. 이 프레퍼라고 있습니다. 이 프레퍼는 인류 멸망을 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보면 막 음식 모아놓고 벙커 파놓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사람이 예전에는 광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.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.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, 주식 열풍, 재테크. 평균 수익률이 20%라는데 올초 3월 7일, 8일 뭐그 기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수익률이 1000%가 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 종목들로 치면은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가이씨에스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1 0배 가까이 올랐죠. 회사 월급보다는 뭐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이제는 당연스럽게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. 다음은 원격 재택 근무의 확산인데 어떻게 보면 랜선라이프죠. 아, 집을 사무실로 내방 사무실로 꾸미는 건데 내 방을 일의 효율성이 좋게 꾸며주는 그런 수요가.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집콩 문화로 인한 집 꾸미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이 일하는 공간, 쉬는 공간, 노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집을 잘 꾸미는 겁니다 마인드플리스 명상 시장입니다 어, 저도 내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불로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인해 이 시장이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 증가로 인한 뭐 식물 키우기 강력한 콘텐츠와 팬덤을 보유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시대 뭐 벌써 왔죠 가상세계로의 여행 간접체험 VR-AR인데 올해 어, 오큘러스 리프트 2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아이들과 뭐 게임도 같이 해보고 하는데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콘텐츠로 같이 돼서 자녀에게 의지하는 신중년 자기 몸을 가꾸는 중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나에게 투자한다. 밀키트 시장 증가. 뭐 사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해먹는 걸또 재밌어하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밀키트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죠. 저도 많이 사먹긴 하는데 맛이 식당에서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게임 시장 증가. 당연히 집에 있으니까 게임 시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엔자베 확산. 여러 가지 일을 하죠. 저도 뭐 투잡, 쓰리잡까지 하고 있는데 음, 그런 게 이제는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 같은 경우는 평균 완강률이 10%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집중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될 겁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 의지와 감정의 코칭, 관리 대행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제 라이프 멘탈 트레이닝으로 바뀌지 않는 생각합니다.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과 또 같이 접목될 수 있겠죠 메인 콘텐츠 뒤에 있는 서브 콘텐츠 책한 권을 딱 읽고서는 그책한 권을 읽고 끊는 게 아니라 그책한 권을 통해서 뭐 여행도 가고 먹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연계되면서 각각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차박용품 차박 여행 관련된 플랫폼도 생길 것 같고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용품도요 비슷한 취향에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모임 어떻게 보면 랜선 패밀리죠. 랜선 패밀리도 내년도에 트렌드가 됩니다. 우리 집 근처 동네의 부활.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는 내 나와발인 거예요.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웬만한 거다 놀고 즐기고 다할수 있습니다. 우리 동네의 부활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여행 잘못 가거든요. 중고거래 시장이 확산이 될 건데요. 예전에는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마켓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대기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활활 타르는 시장입니다 면역력과 질 좋은 수면인데요 이제 뭐 면역력 당연히 중요했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 때문에 먹는 약들이 건강식품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이 수면 시장 더 커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종교 형태 앞으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학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딸만 둘을 키우는데 학교를 잘안 가요 학원도 안 하고요.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어, 학부모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겁니다. 이격 스트레스를 케어해주는 어떤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라이브 커머스, 뭐 생방송 유튜버나 개인이 물건 파는 것, 온라인 상에서 파는 것이 더 커질 것 같고요. 배달 상권 권리금, 식당 권리금이 아니라 배달 상권에 대한 권리금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찍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